빗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클리퍼만 몇번 움직이면 되게 잘 잘라보여요 <웃음> 그대. 어, 오늘 머리 자르다가 머리 이렇게 머리카락 자르다가 우리 손님이 갑작스럽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지? 제비추리 음. 없을 수 있냐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이렇게 제비추리에 있는데 이 뒤쪽은 약간 소가 할튼 머리죠 이거? 이렇게 거이 올라가는 머리 그죠? 이렇게 옛날 머리가 긴 분들이 이렇게 올린 머리 할때 이렇게 올라가면 깔끔하게 되는 머리카락이었는데 어 이렇게 많이 들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가 할튼 머리는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정리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저 또한 뭐 머리 자를 때이 부분이 잘 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좀 짧게 났고 목에 비해 되게 좀 짧게 났어요 머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도 하고 지금 제비추리도 없애고 지금 옆에 이 부분 이게 올라간 부분들 이 부분들도 정리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제비추리 여기 밑에 부분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살짝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일자로 치긴 할 건데 너무 바싹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비추리가 여기 이렇게 살짝 흐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만 살살 해주시고 밑에만 이렇게, 이렇게. 그럼면 제비추리가 일단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끝에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윗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위에 아래 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갔다가 딱 되시고 이 부분을 일자로 되시고 바로 이렇게 해서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살살 살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살짝 끝에 빛의 끝날 쪽만 이용을 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빠르게, 이렇게. 그래야 좀 자르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게 좀잘 자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머리가 좀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목 부분을 살짝 집어넣었을때는 완전히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부분하고 윗날하고 딱 90도가 되게 그래서 끝쪽을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재배추리가 살짝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부분 자 옆에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80도로 들어서 천천히 한 번만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이, 우리, 이 면을 같이 대고 있어야 돼요. 끝에는. 대고, 80도로 들어서, 정리, 끝에 라인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바싹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올리면 안 되겠죠? 약간 낮은 상고로 쳐 드리는 거예요. 그위 라인을 살짝 80도 정도 들어서 끝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조금 빠르게 되면 이렇게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좀만 잘라 주시면 되고 그 라인을 자체를 자르실 때는 그냥 여기 귀 뒷선하고 밑에 네이프 부분까지 같이 일자로 이렇게 쳐주시는데 살짝 살짝 이게 들려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내려서 이런식으로만 잘라 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우면 탭을 이렇게 끼셔 가지고 3-4mm 정도 껴 가지고 밑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냥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뒤집어서 밑에 부분은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라인은 이런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단 왼쪽 라인의 낮은 상고는 끝이 난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라인이 보이는 이런 바가지선 있죠. 이런 가이드 라인 같은 경우는 한번더 들어서 완전히 위로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같이 한번더 연결해 주세요. 너무 올리면 안됩니다 잠깐 밑에 선에서 다 끝나셔야 돼요 이 밑에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고 하시면 자 80도예요 자꾸 80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라인이 이렇게 서죠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이 부분 이 부분도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제일 어렵죠 근데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은 자 머리가 지금 위로 났거든요 위로 다난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들어서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3, 4mm로 해서 탭을 끼고 하시면 좋아요 초보농사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이 라인을 살살 맞춰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굳이 내려서 자르면 다시 다 끊어져 보이고 안 좋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듯이 같이 이렇게 상구머리 자르듯이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라인을 살살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80도로 해서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똑같아요. 끝에 라인만 이용해서 살짝 살짝 빗의 끝에 라인만 이용해서.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예, 되게 디테일하게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8 0도예요 그리고 끝쪽을 이용하시라는거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이 바가지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자, 정리를 하실 땐이 머리카락 끝쪽을 살짝 이렇게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80도로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 그냥 빗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클리퍼만 몇번 움직이면 되게 잘 잘라보여요. 그대, <웃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라인 그대로 이렇게 타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세요. 상고 자르듯이. 그 다음에 자 라인을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도. 최대한 빗이나 이런 클리퍼 끝을 이용해서 밀지 마시고 최대한 손에 힘을 빼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끝쪽을 이렇게 좀 빗을 80도로 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좀 빨리 자르는 느낌이 나죠 다딱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되게 빨리 잘라 보여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많이 안 자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귀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뒷라인이 이렇게 깔끔해지면서, 제비추리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뭉쳐있는 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거의 다 위로 올라간 머리라서 어려우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어, 이 부분 나와있는 요 제비추리 요걸 정리만 하면, 어, 오늘 이 머리는 좀 낮은 상고로 밑에 라인이 좀 깔끔해지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그 머리를 없애려고 한 거니까, 머리카락을.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눌러서 이제 이 양쪽의 가이드라인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이 가운데 머리 자르는 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3mm 탭을 끼셔가지고요. 여기 3mm 탭을 끼셔서 이렇게 밑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신 상태에서 끝쪽을 살살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들하고 색깔이 좀 맞게끔 나올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 짧게 나셨어요 머리가 어, 그 부분을 짧게 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 커버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주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게 할 거면 어, 밑에 라인도 이 지금 진했던 부분도 윗부분 머리카락만 살살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약간 좀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낮은 상고가 된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밑 라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더 한번 해주세요. 최대한 밑에 끝에 부분이 옆에서 봤을때도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는게 어, 머리 상태에선 되게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들의 그 끝에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 살짝 정리를 한번 더 해주는 것도 센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도 살짝 이렇게 한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비추리와 소갈틈 머리에 한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는거죠. 어머리 깔끔하네. 자 이렇게 잘라드리고 옆라인 아까 되게 어려웠죠? 그 부분도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제비추리 이 가운데 있던 부분하고 사이드에 있던 그 약간 소갈 틈머리 없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명사 파이팅. 블랙형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